네, 이거 수출용. 이건 그 색깔을 달래가지고 농약 처방전을 만들어가지고 수출 농가는 이 약만 쓸수 있게끔. FMC에서 그 원재로 나온 클라우드하고, 클라우드하고 또 다른 그 애니탄도 있고 여러가지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아마 그 얼룩병에는 효과가 있다. 이거 적응시험도 하고 농약을 확장을 해서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농가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그대로 따라 산 농협은 아마 우리밖에안 없을 거예요. 그만큼 어, 자신 있고 또 뭔가를 또 신뢰를 하고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, 나즈베 원협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? 어, 나즈베 원협은 그, 전국에 농협 중에 품목 농협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, 배가 붙어있는 농협이 몇개 안됩니다 옛날에는 뭐 울산 배원협도 있고 안성 배원협도 있고 이제 다 배를 빼고 배가 붙어있는 데는 지금 나주배원협하고 천안배원협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어. 천 헥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음, 지역은 아직 나주밖에 없습니다 어. 네. 조합원이 몇명 되십니까? 조합원이 지금 그 조합원 수도 한 2천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고령화되었다 보니까 그리고 면적이 이그 지역 농협은 300평 이상만 되면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문 농협은 1,500명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면적 부족으로 어, 조합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한 1,600명 정도 됩니다 원예농업을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어, 이제 크게 나누면 은 어느 농협이나 마찬가지지만 신용사업하고 경제사업 두개 나눠지는데 신용사업은 어느 농협이다 똑같고 어, 경제사업은 우리가 크게 보면 은 수출사업, 수출이 제일 크고 어, 공판장, 농산물 공판장, 산지 공판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예, 영동 자재센터 아,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리려고 어, 갖고 나왔는데, 맨 먼저 이제 그, 우리 농협에서 발행하는 이 소식지, 다른 데는 소식지라 하는데, 원해지가 있어요. 원해지도 다른 농협 그 책자에는 사무실 실적 같은 것만 있지만, 우리는 기술 정보도 다른 데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료들도 해가지고, 책자를 만들고, 두 번째는 이제, 이게 이제, 달력이 있는데, 영농 달력이에요, 이게. 옛날에는, 우리가 이제 영농일지를 만들어 갖고 배부도 해 보고 근데 농가들이 책자에다 기록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라 해요 그러면 달력을 좀 크게 해 가지고 여기다 메모할 수 있게끔 이게 이거 메모할 수 있게끔 글씨를 좀 줄이고 근데 이 음력은 꼭또 어르신들이 넣어달라고 이거 좀 빼고 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음력이 또 있어야 돼요 매달 해 가지고 영농달력 이것은 농가들이 그 우리 조합은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요 좀 하나 달라고 이렇게 막 오시고 근데 어차피 이, 뭐, 비용이, 뭐, 어서 주는 게 아니라 다 조합원들이 나온 돈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, 지금은 이제, 어, 여유가 있어가지고, 어, 이제, 오시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이 달력 제작을 하고, 그 다음에는, 이것도 아마 전국에서, 어, 그, 농약 혼용표인데, 혼용의 의미는, 농약에서 혼용의 의미는, 어, 크게, 몇 가지, 실은, 안 되는 것만 적어도 돼요, 실은. 거기다 혼용이 요즘에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작용기작별로 옛날에는 그냥 막 무작정 약을 썼지만 다 아시다시피 작용기작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혼용가구표를 만들고 여기 어 수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까지 다 나와 있는 이런 혼용표는 아마 전국에 없을 거예요 소식지가 또 있는데 이거 옛날에는 어 과거에는 한 달에 뭐한번 고피고 중요할 때는 한 달에 두 번씩 던졌어요. 이런 그 영웅 자료를 넣어가지고.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즉시 가볍잖아요. 솔직히. 옛날에는 휴대폰이 잘 없고 할 때는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. 아, 언제 뭐 해야 되는 거뭐 나오고 기 때문에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카톡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발행했을 때좀 주인 대신에 농약체방전이에요. 근데 이거 수출용. 이건 그 색깔을 달려가지고 농약체방전을 만들어가지고 수출농과는이 악만 쓸수 있게끔. 근데 이제 보통 한번 저희들이 그 처방전을 만들면 한3 0 0 0통 정도 만들어요. 근데 실제로 농가 쓰는 것은 뭐 만기를 만들어도 부족하지만 전부 다 우리 것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출 농약 일반 농약 해가지고 그때 그때 우리 자체의 그 자료로도 만들지만은 외부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연구소라든지 그분들 처방해서 1년 어떤 약을 긋는데좀 썼으면 좋겠는지 자문도 구하고. 그렇게 해가지고, 연약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이건 아마, 어, 다른 농협들도 이렇게 처방전을 제작을 하지만, 몇 가지, 그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이 있지만, 이렇게 농약을 확장을 해서, 이렇게 공지에 담아서, 농가한테 이렇게 전달하고, 그대로 따라서 한 농협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. 그만큼, 어, 자신있고 또 농가를 또 신뢰를 하고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럼 매달마다. 사용할 농약들을 그렇죠. 4월 달에 쓸 약은 3월 20일 정도에 확정을 해서 근데 농약 제작하실 때도 용기를 하, 상표만 다르지 똑같이 생겨본 거예요. 그럼 농 어르신들이 그거 보면은 바깥서 보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처방전짤때 용기까지도 고려를 해갖고 짜야 돼요. 그래서 한한 달치가 뭐0 개씩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어, 아, 웬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가까이로한 명씩 해줘. 직원들이 하면 실수가 가까이 없어요. 옛날 과거에는 그 창고에 가서 보면 약을 막 박스로 띄었어요 박스로 띄고 남고 유기한 지나고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우리 그 조합원들 창고에 가면 약이 한 개도 없어요. 딱일년까지 쓰고 남은 것은 전부 다버 번. 그러니까 재고가 없으니까. 새 것도 쓰는 거고. 그래서 농민과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작년에 문제됐던 그 병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배, 이제, 그, 가장, 그, 농가들의 피해를 많이 입는 게, 이제, 병 중에서는 흑성병, 그 다음에 충 중에서는 깍지벌레, 배나무니, 응해, 이제, 이렇게 돼 있었는데, 농가를 제일 먼저 걱정입니까? 물어보면, 제일 먼저 흑성이에요. 1번 흑성. 그 다음에 깍지벌레. 그 다음에 배나무니, 응해, 그랬어요. 이거 옛날, 지금 한 20년간 이렇게 똑같았어요. 근데, 최근 한, 한 5, 4, 5년 전부터는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. 날씨가 이렇게 좀 온난화돼서 그런지, 이쪽 나주 날씨가, 쪽 중부 지역이 예, 이쪽 날씨하고 비슷해졌어요. 옛날에는 나주가 꽃이 피면 천안이 꽃필라면 항상 일주일 있어야 피었어요. 지금은 뭐 같이 피, 거의 2, 3일 간격으로 같이 피다시피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졌다는 그런 뜻이죠. 그래서 여기 농약 혼용표에도 옛날에는 응애가 없었어요. 응애약을 찾는 사람이 없죠. 농약 처방전에다 봉다에다 응애약 비싼 거 넣어봐야 다 반품 좋아요. 근데 요즘에는 그 응해, 응회, 응해는 수학 직전에 오기 때문에 한번와 보면 열매 안 커보잖아요. 이다 이렇게 낙엽어보니까 그래서 어 응해가 이제 새로운 또그 문제 해충으로 다시 또 다시 바뀌고 있어요. 2월 달에는 뭐 하신 게 있어요? 2월 달에는 동계 이제 방제죠. 기계유제. 3월 달에는 석회융합제. 그다음에 이제 말일 정도 되면 이제 여기는 화상병 미발생 지역이니까 개화전 한번 화상병약. 그 하면 3월달에는 높습니다 농약은. 4월달 돼야 4월부터, 이제, 진짜 약은 석회용합제를, 그, 발화 한 15일 전에 해놓고, 그래서 4월달 약은 대부분 흑성병 약이에요, 다. 그, 무슨 병이 제일 문제입니까? 그럼 과피 얼룩 반전병이에요. 아까, 그, 봤지만, 배가, 뭐 이게, 그냥, 뭐, 수증이 묻는 것처럼, 그, 저장 중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, 그, 이번에도 농약, 그, 환원한 게 한, 4억 이상 되고예요 그러니까, 아, 어,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돌려줄 테니 믿고, 어, 좀, 처음부터 끝까지, 에, 수학 갈 때까지 우리가 처방했던 것도 하나도 약을 안 남기고 다 쓰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. 근데 농가들이 꼭핑계대고 아, 약을 하는데 비가 왔다, 해가지고 약을 반품하잖아요. 반품한 건 농가들은 반드시 합격이 떨어져요. 그것은 딱 이미 어, 데이터에서 나와 있어요. FMC에서 그 원재로 나온 클라우드하고 클라우드하고 또 다른 그 애니탄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아마 그 얼룩병에는 효과가 있다 이거 적응시험도 하고 완전한 그 데이터가 등록과피얼룩병이 등록된 다음에 하는 게 순서인데 농가들이 피, 이게 얼룩이 한번 와보면 상품성이 너무 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전부 다 닦고 또 포장작업 해 놓으면 그걸 산 바이어도 정차 그 보관하고 팔아야 되니까 거기서 또 얼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이 한번 나와 보면 이 그 너무 그 가격 손실 크기 때문에 하자 해가지고 그 수출 농가에 한해서 그 약들을 오십 프로 절반 가격으로 공급을 했어요. 작년도에 오십이 일간 비가 왔거든요. 그렇게 장마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금년도에 과표를 좀 갖고 그렇게 고생을 안 했어요.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. 어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농가들이 이렇게 교육 집체 교육이 좀안 되기 때문에 네, 그렇죠. 방송성을 통해서 농약 그 금년도에 핵심적으로 해야 될 농약 살포용이라든지 처방전. 그다음에 어또 작년도에 너무 결실이 좀안 됐기 때문에 네. 어 꽃피고 인공수분은 꽃가루 채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어 착가가잘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 다음 편에 한번 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105년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나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니까 아마 전부다 풍년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